게임이 잘 되면은 그런 패치를 또 잘해줘가지고 근데 출입 게임은 패치를 진짜 잘해줘야 직업이 많고 맵이 많아야 재밌잖아요? 그건 되게 긍정 자 도도새 나왔는데 도도새 이거 딱 의심해주기 좋아 근데 여기서는 제가 누군지 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도도새 이거 달려보자 한번 제가 뭘본 거지? 근원님이랑 영길님이 더블킬 하는 걸 봤는데? 도도새님이 한 명을 죽였어요. 더블킬 당하는 줄 알고 제가 도플림을쏜 거예요. 제가 그 주님을 터널 입구에서 죽였는데 그 핑이 튀면서 갑자기 아. 창고에서 죽인 것처럼 됐어요. 그러면 쏜건 맞는 거 아니에요? 네. 네, 맞아요. 맞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아, 한번 봐주세요. 한번만 봐줘. <웃음> 제원하게 네, 한번만 봐줘 영... 아난 솔직히 봐주고 싶다 도도새니까 아 이걸 안 봐줘? 오리가 한명 죽었네요 그 와중에 일단 내가 건띠 하나 했고 펠리컨이 하나 했고 본인이 하나 했고 건띠가 방금 세개 나왔거든요? 잠깐만 다 죽은 거 아니야? 아왜 아, 이렇게 잘 걸려! <웃음> 다 죽은 느낌인데? 아니면 펠리컨이 뭐 죽었을 수도 있고 아아하나 스파이 근데 같은 팀 오리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스파이 좀 아깝긴 하다 근데 그럴 수도 있긴 하죠 그쵸? 스파이 직업이 걸리면은 건너뛰기를 할 생각을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문역자라서 <웃음> 지금 이거 링크 따면 될것 같아요 연기포치타 안돼요 콩콩 스키째 권하나 흰색 거선생 이렇게 내부는 안돼요 혹시 시체 위치가 어디죠? 실험실 11시쪽 불키는 곳이요 음... 알겠습니다 백님은 저랑 링크기는 해요 근데... 나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오히려 아... 에? 아이고... 그러지 마세요! <웃음> 나 혼자... <웃음> 제가 나 혼자 옆에서 도와주고 <웃음> 있잖아요! <웃음> 포기하지 마! 자 이콘에 둬도 돼요? <웃음> <웃음> 포기하지 마! <웃음> 아.. 난 사실 알고 아이.. 약간 느낌이.. 백님이긴 했어 그래서 내가 백님을 링크 있습니다 저랑 이랬는데 아, 아깝다 아.. 돌겠다 진짜 도도새는 미쳐버리겠다 진짜 서칸이 어 없는거 같은데.. 아니야 제발 포기하지마 꼴로.. 포기하지마 티키틱님 오리인가요? 사살하려고요 누구.. 누구를요? 아.. 포기하지마!! 어? 포기하지마!! 안돼!! 포기하지마!! <웃음> 포기해. 아 진짜 너무. 근데 <웃음> <웃음> 아, 왜 자꾸 포기해? 되게 처절하다. <웃음> <웃음> 아 안돼 <웃음> 이길 수 있어. 할수 있다고. 아 이거야. 됐다. 제발 이번에는 진짜 이번에는 진짜. 아 제발. 안녕. 네, <웃음> 네, 반갑습니다. 이 정도 운명 아니? 어안 돼요. 또 금사바란 말이에요. <웃음> 어, 제 빵구 모양 보이죠? 제 제 장비꽃 받으시죠 당신 스토커 하겠습니다 목쿠콩님 어디 있는지 숨으세요 제가 찾아다닐게요 제가 15초 뒤에 찾아갈테니까 어디 좀 숨어 계세요 15초 뒤에 찾아갈게요 자 그러면 셉니다 목쿠콩님 숨으세요 1 <웃음> 2 3 4 5 히히히히 반갑습니다 바나나는 생자 찾으러 가가볼까 어? 목콕콩님 찾았다! <웃음> 아, 잘좀 숨으라니까요 다시 새겨 다시! 다시 다시 가세요 1 2 3 4 5 6 7 8 9 10아 목콕콩님! 에코님 로 와요 숨으라니까요 저 밑에 미션 있거든? 조금만 기다려줘요 저 스토커 인증했죠? 때문에 안 먹어졌구나 <웃음> 와! 오랜만에 경크야 안개낀 정와와와와 그럼 이거 포차안만났어 제발 기억해줘 칠판 <웃음> 닦으려고 하는데 친구 울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꾸님 <웃음> 목소리가 들렸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친구 리고 나니까 죽었다고 하면딱 시야 있었던 거포치님밖에없어 아, 이번 거 진짜, 나도 되게 웃기긴 했다. 이번 거 진짜 웃겼어. 드래프트 모드 한번 하고 갑시다. 음. 제발, 빨리 빨리. 전문의 투명? 와, 와 다해 먹어라. 위에서. <웃음> 뒤에 사람 있어요. 잘잘 <웃음> 뒤에 사람 많이 있어. 많이 <웃음> 있어요. <웃음> 밑에 똥덩이만 남은 거 같은데. <웃음> 밑에 사람 산다고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제발, 제발, 진짜. 제발, 진짜 막판, 제발. 어, 거지 제발. 진짜 막판 제발 진짜 제발 진짜 <목소리> 막판 제발 진짜 <목소리> 가자 가자! 일단 생존 가장 중요한 거 생존 방비 받으시고 오딱 나다 막판 하기 잘하는 느낌이야 아 제발 진짜 진짜 제발 진짜 제발 진짜 제발 와 이거 킬무비이다이킬무비이다 아니야 꼬치타가 따라와서 그랬어 아그 인정입니다 저기 안나오지 저기서? 희생회전에서 아까 들어갔는데 안나오고 있거든요? 더보했죠아니에요 예? 펠리... 지금 이거 닦았잖아 더보했죠 맞는 거 같은데? 포치타! 포치타 펠리컨이야 포치타 펠리컨 왜요? 펠리콘이다! 포치타 펠리컨펠리컨펠리컨펠리컨 펠리콘. 펠리콘. 펠리콘. 펠리콘. 아니 아니 이거 아니, 바다나님이바다나님이펠리컨 아니에요? 포치타 펠리컨 포치타 펠리콘! 이거 먹는 거 받게요 사랑했 같이 가자 좀두 두세요 아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? 도도승 해야 되는데 안돼 뭐야 우리 다 뭐야 안돼 뭐야 도세 이겨보자 한판만 아, 도세 한판 이겨보고 싶다 끝.